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9시 4분 되었고요. 장은 현재 어제 뭐 금요일보다 2.80 포인트 하락하는 365.30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일선이 오늘 지금 현재의 오일선은 367.50 이되겠죠 367.50 이라 오일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노란 어 연두 색깔이 오일선이 되겠습니다 367.50, 예. 요게 계속 변합니다. 장중에, 오일선이. 367.50. 자, 아침 시가는 지금 365로. 출발을 했죠 외국인의 꽁꽁이는 어떤 시인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식은 195억 매수 중이고 선물은 560억 매수 중입니다 푸드옵션은 매도 중이죠 네, 다 상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방으로 지금 올려놓습니다 음. 자, 조가란 건참알 수가 없는 거죠. 나스닥은 현재 지금 뭐 0.0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가가 지금 366.30인데 이걸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부딪히고 하라 가느냐에 예, 관건이죠. 호가 잔량은 지금 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선이 그죠? 11선이 이걸로 봐야 되겠나? 어, 11선은 여기도안 끊었네? 11선. 11선도 하나 꺼 놓을까요? 자, 이동 평균에 보면, 11선 있죠? 11선. 11선 하나 놔볼까요? 11선. 파깔이 하늘 색깔로 할까요? 아, 거의 보일랑 말랑데. 자, 11선은 363이 되겠습니다. 363. 363이 예, 11선이 되는 상태죠. 조금 더 진하게 할까요? 11선을 청색으로 되었습니다. 자, 481선하고 지금 11선하고 같은 선이죠. 지금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는 지금 551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1 0 9 5억을 선물을 매수하니까 매수차익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34 뭐 0.05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하락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승 시켜놨다가 폭락시키죠 예. 양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2억 매도, 풋옵션 3억 매도 외국인 주식을 또 팔았죠. 방금 161억에서 73억으로 90억 정도를 조식매도 쳤습니다 큰 흐름은 하락으로 가는데 어떻게 쭉 하락시키지 않죠 상승시켰다가 폭락을 시키는 거죠 효과 잔량이 2000개로 매도효과가 늘어났어요 음. 오늘은 금융투자가 855억 을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856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언제 또 매도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은 매수했다가 지금 매도로 돌변하고 있죠. 어, 외국인의 주식이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주식을 내다 파느냐 아닌가 그러면 사들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요동칠 겁니다. 내다 내다 파는 순간부터 이제 막 폭락이 가기 시작하겠죠. 음, 선물은 뭐 단타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매수했다가도 매도로도 돌변합니다. 그렇죠? 뭐 달라붙었다 싶으면 막 폭락 시켜버리죠. 일단 호가 잔량이 많아졌어요. 2,300개, 2,400개, 그죠 자, 매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외국인들 92억으로 주식 매도치고 있습니다. 자, 시가가 무너졌죠? 시가가 3 6 0원인데 자, 무너졌습니다. 3,200개로 늘어났죠? 자, 여전히 선물은 1,100개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선물이 이제 매도로 돌변하는 순간이죠. 대폭락이 일어나는 거죠. 자, 콜 매도가 3억이고, 풋은, 어, 제로입니다. 하방 포지션으로 지금 또 다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금요일 저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어, 하락세, 하, 어, 하락장의 특징이, 어, 어제의 저점을 붕괴시킨다. 그러죠. 자, 이 어제의 금요일의 이 저점을 붕괴시키고 지금 계속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음. 하락장은 계속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갑니다. 예. 예, 그게 특징이니까 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가에서 지금 공방증이 치열한데 일단은 외국인은, 음, 지금, 옵션 포지션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구축되었어요. 지금, 콜 옵션 5억 매도고, 푸드 옵션 1억 매수입니다. 예, 하방으로 구축됐죠. 자, 주식이 갑자기 140억, 160억 매도 치고 있습니다. 주식은 160억만 매도 쳐도 릴게휘득휘득 그죠? 시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3,4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아침에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요즘 한 시간 만에 돈 버는 방법이 바로 이건데, 그죠? 장때 은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5분봉 차트인데,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음, 하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옵션 방향은 지금 하방입니다. 자, 이 선물도, 어, 예, 300개를 매도 쳤죠, 방금. 예, 지금, 이 매수했다가 매도로 돌변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죠? 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 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